정글에 사는 이장님들이라고 <웃음> 반갑습니다 한국타장입니다자 오늘은 어,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힘을 입어서 이제 구독자 애칭을 한번 정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자 애칭으로 어,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마,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저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애칭이니까 좀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애칭이 정해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.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인은 일단 적어놓을게요 제인 나왔구요 릴라 정글도 나왔습니다 정글도 적어놓을게요 잔에 영어로 제인이니까 잔에 잔 그냥 잔 말고 잔 오케이 모글리 오케이 모글리 팬티 오케이 팬티도 일단 적어놓을게요 팬티는 사랑스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아, 치타 치타 괜찮다 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뭔가 좀 뜻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제인 아, 한국 제인은 제가 한국 제인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웃겨서 안될것 같아요 그거는 아까 누가 챌린이라고 올려주셨거든요 어 챌린이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접어 놓겠습니다 풍바와 치와와 풍바와 치와와는 뭐예요 어 이파리 이파리 괜찮다 이파리 너무 귀엽잖아 파리 아 이파리는 파리 같다고 아 그럴 수 있네 서진아 님이 정글에 사는 이사님들이라고 탈모 탈모는 뭐죠? 탈모는 무슨 뜻인가요? 구, 구독자 구잔디와 따줌표 <웃음> 어? 타블리? 타블리 괜찮은데? 첼리너 오케이 첼리너. 후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거 한번 정해볼 텐데요 제가 하나씩 이거 읽어볼게요 영상이 시작돼요 제가 새로운 영상이 시작돼요 그러면 제이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시작하겠죠 아제인니 이상해요? 아 현재, 현재 대통령 릴라 아, 릴라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, 릴라 괜찮은데. 릴라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정글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 정글이 어떠냐고요? 정글이. 오케이 오케이. 이게 정글이로. 자니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니 <웃음> 여러분. 자니. <쟈니>? 자니. 자니 <웃음> 윤이라고 있잖아요. 모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. 팬티. <웃음> 아, 막상 하려니까 좀 민망하네 이거는. 팬티 여러분. 시타 여러분 안녕하세요. 터크? 토크? 아 터크는 별론 같아요. 아 첼린이. 아 챌린도 나름 괜찮다 챌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빼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그 동안 여러분을 너무 달고 살아가지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맨날 이래가지고 챌린이들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 이파리들 이파리들 잘 지냈어요 타이거들 무서워 뭔가 <웃음> 타이거 우리 타블리들 잘 지냈어요 타블리 잔디 잔디 잔디들아 <웃음> 잔디들아 고릴라도 막상 하려니까. 고릴라들아 <웃음> 오케이! 한번 제가 쭉 읽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후보를 한번 추려봅시다 자 이제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어요 너무 의견이 많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원하는 게 되지 않더라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같이 다 같이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네. 아여러분들 이해해 주시죠. 네. 일단 비슷한 이게 이름이 두 개가 비슷하니까 얘네 둘 중에서 한번 골라 봅시다. 첼리니. 첼리니 좋아요. 이둘 중에서는 첼리니로 가는 걸 할게요. 자 그리고 정글이와 이파리가 있어요 이거 둘 중에서는 뭐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정글이 당첨이고요 정글이랑 챌린이가 이제 남았어요 챌린이가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뜻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챌린지를 하니까 어, 여러분들도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입에도 짝짝 달라붙기 때문에 우리 한국타자네 구독자분들의 애칭은 챌린이로 정하는 걸로 <웃음> 하겠습니다 박수! 챌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챌린이들 챌린이들 왔니 챌리다 잘 있었냐 챌리미 어 챌린이 너무 좋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의견이 되게 오늘 너무 많았잖아요 이것도 말고도 진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래서 뜻을 모았네요 그죠 저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사실 생각도 못한 애칭인데 네 이게 솔직히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. 인정을 해주시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 챌린이라고 열심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챌린이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바이바이 챌린이들 안녕. <웃음> 잘 됐습니다. 자, 유튜브 가는 끝났고요. 네. 또 끝난 거 아닙니다. 방금 거는 이제 유튜브 이제 편집점을 잡느라고 잠깐 굿바이 인사를 한 거였어요. 진짜 가는 거 아니고,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랑 잠깐 얘기 좀 하려고.